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사탄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사탄편 개인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. 가정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. 종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. 국가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하늘편은 없다 이겁니다. 개인은 있지만 그 기준에 올라온 가정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. 결국 메시아 개인으로서 가정을 이기고 메시아 개인으로서 종족을 이기고 메시아 개인으로서 국가를 이길 수 있는 터전이 없어가지고는 일반 사람이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땅 위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메시아를 따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권을 개인으로부터 가정을 거쳐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. 그리고 그 사상이 선민사상입니다.